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크. 또치입니다. 뒤에 보이시니까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화면 뒤로 보이는 이 공동묘지가 좀 이렇게 작게 보이긴 한데, 여기 자체 부지가, 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여기가 하신 분들 알아요. 목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거든요 뒤쪽 앞쪽 옆 동서남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를 야 또치야 너가 여기 무단지 왔냐 여기 공동묘지는 수많은 왕자들이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어, 우당쌤이랑 같이 와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나 그런 거를 좀 들어드리기도 하고, 혹시나 아 이제 가족분들이 제사밥이나 그런 거를 못 챙겨드린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어 제가 뭐, 조촐하게좀 이렇게 음식도 좀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모실 쌤은 저희 방송에 몇번 출연하셔가지고 어 다들 아실 거예요. 마고 해와 쌤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쌤 한번 안녕하세요 마고야입니다. 아, 지 아까 침에 저 여기 와가지고 네. 그리고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쫙. <웃음> 아, 여러분들 아까 좀끝까지 올라갔다가 쫙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 뭐 혼자 막 이렇게 막 뒤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 어, 일단은 네. 제가 공동묘지는 처음 와봤어요. 아. 어, 방송사상 최초로 해가 아, 어, 흉가는 많이 다녔는데 네. 공동묘지는 처음이고 그리고 어차피 무당은 조상을 다루기 때문에 영가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여기에 잠들어 계시는 분 또는 자정하고 계시는 영가들께서 네. 저한테 말을 걸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한마디로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은 둘러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하고 네. 제가 이제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어떤.. 어 단체로 단체로 아... 일렬로 척척척척척서 계시면서 네. 어,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단체로 우시더라고 어, 단체로 울음소리가 이게 한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네. 단체로 이렇게 막 울음이 서글픈 울음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제가 반대편에 있다가 <웃음>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 한번 보고, 음. 그리고 일단 방송 전에 한번 보고 내려왔죠. 여기 진짜 뭐, 아니, 아니, 또치야, 마고헤야 쌤, 뭐, 자주 나오신 분, 그냥 쉽게 이렇게 오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 무당쌤들이 오시기가 다들 꺼려하고, 뭐 그런 장소예요. 맞아요. 힘들게, 힘들게 모신 거예요. 그리고, 마고야쌤, 이제, 이렇게 몇번 출연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 쌤, 저, 혹시, 뭐, 지금 뭐, 집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웃음> 뭔 이런, 그런 거 전화하지 마,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팬, 그러죠. 펭귄. 아우, 영광하십니다. <웃음> 아우, 영광하십니다. 아니구, 그, 쌤, 화장실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아, 그거, 소리 들리는 거, 어?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빵국 긴 소리야, 예? 예? 빵국 긴 소리라고, 그키신 소리 아니라고, 예? 알았죠? 뭐, 그런 거, 에, 쌤, 뭐, 그런 너무 사처도 피곤하세요. 쌤이 그,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가 노출된 뒤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또, 그래, 따로 이렇게 손님들도 계세요 그 전화에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시겠 진짜 좀 이렇게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만 이제 밑에 다 이제 자막을 띄어 드릴 건데 이쪽으로 밑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막 필요 없이 전화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 선생님 한번 네. 출발해 보도록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와 센스 하나 더 잡고 하나, 둘, 셋, 고, 고! 2021년 10월 4일 스타트고 공포방송 넘버가 지금은 떠맛이 돼. 빨라, 빨라, 매자 쌤이랑 자 출동을 해봅시다. 왔다. 근데 분위기 한번 진짜 살벌하네요. 선생님이 네? 앞장을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 뒤를 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 겁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뒤에가 원래 더 무서, 무서워요 예. 에이 도치야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앞장 세울 수가 있냐 저도 연약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가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지는 곳이요 여기가.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 와, 아까 이런 데를 쌤 혼자서 여기저기 막돌아다니셨다니까 힘드시죠. 어, 나거 아니야? <웃음> 자, 여기서 잠깐 상차림 좀 할게요. 예. 지금 고를 묶고 있습니다 네. 하얀색 천은 천신고 이고요 노란색 삼백천은 조상고 이 까만색 천은 구릉고라고 해서 어, 기본적으로 무당들이 어떤 영가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대우를 할때 어, 이거는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살아 생전이나 죽고 나서나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선왕에 매여 있고 산신에 매여 있고 용신에 매여 있는 조상고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가벼워지고 그 영가들도 어느 정도 업을 닦는 그런 그런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열두고라고 해서 열두 모듭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칠성고 같은 경우에는 일곱고 그리고 시왕고 같은 경우에는 열고 십대왕을 뜻해서 식으로 네,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 천지도령님? <웃음> 소개 한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천지도령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를 받쳐 드리려고 왔고 오호.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일단 제가 구농고를 묶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아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칠성고도 그렇고 산신고도 그렇고 그 고에는 각자의 의미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칠성고는 고가 일곱 개라면 이제 뭐첫 번째 고는 어, 뭐, 성주님 고, 그 다음 조상 고, 그 다음 뭐, 제자 자신의 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나누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걸 들고 이렇게 흔드는데, 원래는 한쪽을 뭐 기둥에 묶는다? 예법엔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고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바로 제등 뒤쪽으로 지금 봉분이 하나 있는데 어, 이분은 찾아오실 가족분도 없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가 대신해서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혹시라도 저희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반드시 따라와요. 산 사람의 향을 피우는 것은 본인의 업장을 닦는 것이고 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죽은 망자를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입니 향내음에 이렇게 향음이라고도 하죠 향으로도 음식을 먹듯이 향을 섭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워드리고 어 또안 좋은 기운들 이런 것들도 물리쳐주고 여러 가지 의미로 향을 피웁니다 어 향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어 재를 지낼 때 쓰는 향이 있고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부정향이라고 해서 이거는 잡기들 산이나 뭐 가다나 어디를 가셔도 수비들이 많아요 수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잡기인데 귀신도 명칭이 다 있어요 산에 있으면 산수비 또는 챙겨라고도 하고 영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무당들은 주로 산수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지금 배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가들은 오지 못하게 방어막 치는 거야, 방어막 이렇게 하니까 무당 EBS 같다 <웃음> 그냥 그러르니 하고 들으세요 <웃음> 무당이 아니시니까 오늘은 다른 흉가나 폐가에 있는 영가들은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기 영가분께서는 좀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고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색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다섯 가지 오방 색깔이 다 들어가요. 이것은 옛날로 치자면 비단 옷감이라고 치죠. 그래서 어, 이걸로 찢어드리면 이걸로 영가들이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가시는 거예요. 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공동묘시잖아요저 아, 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 묘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 하면 여게 수많으니? 어, 이 영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여기에서 왜 하필 네. 이 많은 영가들 중에 왜 이분한테 딱 꽂혀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어, 제가 쭉 둘러봤을 때 한마디로 사연 접수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어? 예. 다 각자의 하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방송에 소개될 만큼 특별하게 좀 있으신 분은 없는데 유독 이분께서는 좀 사연이 좀 특별해서 제가 이분을 선정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스팅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 굉장히 슬프게 우셨고 어 그리고 성별은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어, 어느 어 정도 좀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이고 가족분들도 다 본인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계셨어요 자식도 있었고 근데 현재는 가족도 부인도 친척도 어, 가까우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집안은 집안 대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신의 벌전, 칠성이 세서 단명자들이 많으신데 어, 지금은 아무도 찾지를 않고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가 본인의 자리시고 집이시고 본인이 그냥 오랫동안 계신 곳이라서 아직도 머물고 계시고 제가 이 영가를 잠시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안 실고 싶어요 너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이라 아프신 분을 실으면 저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구를 원래 잘안 갖고 나오는데 오늘은 제무구를 갖고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이 영가가 안실리라고 해요. 왜냐면 뼈도 삭아서 없어질 만큼 형체도 없고 나이 그대로 너무 누추한 모습이라서 너무 착하시다. 근데 너무 자기가 누추하고 자기가 너무 누지고 처진 연가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몸에 실릴 정도로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고 아십니다. 거의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에요. 키가 거의 저보다도 조금 작으신 요 정도의 키가 있으시고, 그리고... 원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이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통증이 심할 때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 자세로 고드신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생전에도 살도 성치가 않으셨고 냄새도 많이 나셨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셨고 많이 의기소침해요 영가치고는 너무 많이 의기소침 하시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고 어 그렇다고 이제 억지로 실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제가 또 무례하게 굳이 안 실리시겠다는 분을 제가 대신 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가 본의 뜻을 따라서 실치는 않는데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가를 다루는 무당이기 때문에 영가의 의견이 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실치는 않겠고 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머리숱도 거의 없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아, 한몇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죠? 경문은 원래 굉장히 제가 지금 짧게 한 거고 원래대로라면 보통 네 다섯 시간 걸려요. 경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또 울어. 이번 눈물이 좀 많아. 그래서 또 감사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여러분들 우당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분안 믿죠 맞죠 맞죠 <웃음> 어, 진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묘지 남의 묘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실례고요 남의 집에 그냥 불쑥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 여러분들 그 여기까지 우리 혜아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응원의 댓글 하나씩 좀 이렇게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뒤에 전지더령님 네. 네. 예, 뒤에서 항상 서포터 항상 네. 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웃음> 전지더령님도 예, 댓글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 드리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혜아쌤이 구독, 좋아요 하나 해주시면. 아, 그쵸.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또치였어요.